네. <웃음> 한번 앉아 볼까요? 지 멀리 왔으니까가 있어가지고요. <웃음> 아 뒷모습은 굴력적이야 <웃음> 뒷모습. 봤어? 봤어. <웃음> 다음 종목이 또 있다고요? <웃음> 자 다음 종목 이생각 갈게요. 몰라, 너무 기쁜 마음에. 우빈이 척. 너무 이겼어, 참... 참... 아, 좀... <웃음> 너무 이겼어. 으아, 독점는데요 <웃음> 오빠, 박사님 <작사하면> 어떠셨어요? <웃음> JSA 이후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.